Today I have a plan to meet my friends. I'm on the bus, by the way. The interesting point is, there come three people. One is Korean, and the other two are from another country. They're a from Vietnam. We met in the school international program, which is kind of helping foreign students and hanging out with them. And hey, here is. Yeoido Hen River Park One of the places so many people are crowded every spring season To see cherry blossoms here Oh, okay, okay 미안네그 나무 밑에 앉고 싶은데 사람이 좀 없는. 어, 그럼 좀 어려운데. 어디가 될것 같아? 저기. 저기. 어. 나중이게 어. 사람. 그러니. 저기 쩌리. 아 가자. 너무 왜다 알겠다고만 해. <웃음> 아 여기 괜찮아 아, 그래도 뭔가 이게 누가 계속 좋아야 눌러주고 이러면 더 신나서 약간 할것 같아 그쵸? 그쵸? 그리고 되게 잘 맞을 것 같아 요 아, 근데 예전부터 하고 싶었는데 아, 내가 그런 아, 걸못 아이고. 나중에 이거, 이거 할게요. 죄송해요. 아, 저희도 근데요? 좀, 좀 네. 네. 해야 돼요. 할게요. 죄송합니다. 안 해야 돼요. 본인을 위해서. 라 맞아요, 아, 아, 맞아요. 이거는 남을 위해서라도 보여 그럼요. 저희 각주님 네. 네, 맞아요. 네, 우리가 사진을 찍으면 네. 10만 원씩 벌금 내야 되잖아요. 아, 맞아요. 찍기가 싫은 거야. 네, 네. 네. 어, 아, 감사합니다. <웃음> 네, 감사합니다. 아, 해야 돼. 저렇게 해주셔야 돼. 저렇게 해야지 코너 로안 걸리지. 지금 많이 걸렸던 거 맞아, 근데? 많이 걸렸어. 며칠 전에 강남역 가니까 네? 마스크 안 끼고 네. 막 저런 식으로 이제 뭐라 했는데? 어. 저분이 대러 네. 성내면서 네. 뭐 경찰 부르라고. 오히려 고 무섭더라. 네. 자, 배달 받으러 갑니다. 다 여기를 약간 스틸트 뷰로. 리 어디죠? 너 어디서 오, 왔어? 아! 이분이신 것 같아 저기 아아! 아.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용 네. 너뭐 사? 나 사이다 캐으로 아니면? 펜드병원 어, 캐으로 티. 아, 이거, 스이 아, 오케 오케이, 오케이. 좋아, 좋아. 진뭐 사지? <웃음> 추천 좀 해주세요 여러 진짜, 진살까 진짜, 진 진짜, 진짜, 로 <웃음> 진짜, 모르겠다 너 마시고 싶은 거 마셔 짜진 어. 어? 이거 짜뭐 당연, 당연.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 진짜, 진짜, 거짜 진짜, 진짜, 어뭐오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아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어우 씨 어우 씨다 너무 막로 맛있다니까 로제 음. 진짜 맛있어 얘들아 이게 요즘 유행하네 한국에서 제일 요즘 유행하는 로제 떡볶이야 근데 한국에서는 약간 매운 떡볶이만 유행하잖아 원래 매운 떡볶이만 먹었었는데 이제는 그 로제 파스타에 그 로제 양념 음. 그 로제 그 크림 로제랑 음. 이렇게 음. 퓨전으로 해가지고 요즘 이게 약간 뜨고 있어 난 처음 먹어. 언니네? 언니는? 언니는 뭘 먹어? 나집 근처에 먹을 없어. 나? 집데 많은데 아니면 아... 그냥... 아 아니면 쿠팡에 시킨 거야. 음... 쿠팡, 쿠팡 괜찮아. 쿠폰도잔 주고, 근데 시켜 먹으면은 기본 만원 정도는 항상 음... 넘어가도 고냐빨 싸지. 하루에 한끼만 먹어야 돼. 그래 <웃음> 아, 너도 그러겠구나! 아니 근데 아, 나안시켜먹었는데아넌 만들어 먹어? 그냥 나갈 일을 만들어 아 어, 그냥 사람 만나는구 어, 학교에서 밥먹은 거잖아 근데 나알수 있어 엄마가 맨날 전화 와서 밥 먹었어 이러면 아니 이러면 이러면, 이러면 이렇게 약속하기 전이니까 음. 아니 이러면 이제 막또 걱정하잖아 그래서 어제 엄마 가 와가지고 반찬 막 엄청 많이 가져가가지고 하.. 너또 언제 철이 아니야? <웃음> 너가 첫째야? 아니 그러아 진짜? 막무야 막무야 어, 첫째는 뭐야? 뭐 언니야 오빠 아니. 오빠 응. 오빠인데 오빠는 학교가 있어아 진짜? 어순실일대요응국민대아국민대 아, 어, 너무 멀리 다니신다 렇지 엄청 차이나네 맞아 또 멀지 나도 왠지 너 남동생이 있을거잖아 아 그래? <웃음> 남동생 있으면 그냥 거칠게 패버리지 아 <웃음> 고향 음식 먹고 싶을 때 어떻게? 해? 아니 그냥 집. 사람 집에 가 먹는 여기 거어거해 어디 갔어? 아그 뭐냐 밀크티 옆집 그러니까. 아이차차 옆에. 거기 옆에 이번 응. 뭐 생겼잖아. 거기 가봤어? 아니. 아페이스북에 어, 봤어. 아, 진짜? 가볼까 같이? 음. There are some kinds of Han River Park in Seoul, such as Yeoido u here, Hanpo, and d u k s o n Korean people really like to chill out in Han River Park. You usually do jogging, ride a bicycle, take a walk, or have d t e o k b o k k i and chicken delivered. It's time to go home. Thank you for watching and have a great day today.